아이언맨 갖고 싶다. 하나 가게서 하나 갖고 와. <웃음> <좀> 잘렸다니까요. <목소리도> <웃음> 지 지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제일 동물들 있잖아이